아니, 풍선 놨 나요? 단 10여 분이면 땀이 땀이 미친 듯 쏟아지는 기적의 사우나 슈트! 미라클 사우나! 사우나 가서 땀좀쫙 빼고 싶은데 요즘 사우나 맘대로 못 가고 답답하시죠? 이제 미라클 사우나로 집에서 마음껏 사우나 하세요. 단 10분이면 은 땀이 정말 미친 듯이 절절절! 진짜 미라클입니다. 이제 집에서 미라클 사우나 세요 보들보들하면서도 강력 짱짱한 특허받은 원료 사용 공기보다 무려 8 0 0배 수압과 부력으로 다리부터 쫙 몸통까지 쫙 조여주는 기본 좋은 압박으로 반신욕 효과를 증폭단 10여분이면 땀샘 폭발 달리기한 듯 땀이 졸졸 너무 개운하고 다리 잘 붙는 분도 너무 시원하게! 으아! 땀이 홍수야 홍수! 땀이 진짜 한 바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한번할 때마다 얼마나 빠지는 거야? 진짜 땀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기절초풍할 지경입니다. 평소에 몸이 차가지고 땀이 잘안 흘리시는 분들도 두세 번 정도만 하면 모공이 쫙 열려서 땀이 그냥 폭포같이 콸콸콸! 그래서 발끝을 잘라보면 땀이 이렇게나! 즉시 느껴지는 이 가뿐함 와우 세상에 아니 겨우 10여 분만에 땀이 이렇게나 와우 한번할 때마다 이만큼 빠진다는 거잖아요 이러니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잠깐 욕조가 없어도 오케이 입고 집안일만 해도 땀이 줄줄 입고 운동을 하면 운동효과 폭발 따뜻한 온돌이나 전기매트 위에서 졸졸 자면서도 운동한듯 놀라운 효과 또 하나 우리 여자들 다리가 퉁퉁 잘 붙잖아요 저도 저녁되면은 다리가 그냥 퉁퉁 부어서 한참을 주물러줘야 되는데 이게 종아리 허벅지 쫙쫙 조여주는게 꼭 마사지 받는 것 같아요 땀좀 원없이 빼고 싶은 분들 다리 잘부는 여성분들 강력추천 출렁출렁 햇살 고민! 운동하긴 너무 힘들고 입고만 있으면 몇십 번이나 달리게한듯 너무 쉽게 땀이 펑펑! 노폐물이 쫙쫙! 단십여번만에 이만큼이나 날아갈 듯 가뿐하게! 개운하게! 살결도 매끈매끈! 획기적 기능성으로 일본 수출! 화체 만발! 보들보들하면서도 초강력 내구성으로 한번 구입하면 평생 사우나를 공짜로. 아전기장바에 누웠으니까 아 땀이 홍수야 홍수. 몸이 차서 땀이 잘안 나는데 모공이 열려서 아주 땀이 그냥 줄줄 흘러요. 광고 보신 것처럼 이렇게 땀이 잘잘잘안 난다면요 100% 환불 보장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꼭한번 써보세요. 집에서 원없이 땀을 빼는 기적의 사우나 슈트! 미바클 사우나! 정가 16만 9천원에서 뉴런칭 기념! 무려 10만원 정교 할인! 단 6만 9천원! 한달 2만 3천원! 게다가 지금 주문하시면 따끈하게 적정 소원을잴수 있는 온도계도 드리고 슬슬 문지르면 때가 술술 벗겨지는 초간편 대장가 거칠거칠한 각질을 싹! 파리! 맨들맨들! 각질 제거기까지! 여기에 하나 더! 간편하게 배돌레를 확인할 수 있는 깜찍한 줄자까지! 총 4종 사은품! 특별 정정! 미라클 사우나! 직접 써보시고 광고처럼 땀이 안 난다면! 100% 환불 보장! 이번 기회 얼른 전화주세요! 미친 듯 땀이 쏟아지는 기초계 미라클 사우나 건강에 좋은 반신욕 효과를 증포! 운동하기 힘드신 분도 평소 몸이 지포등하신 분도 공부하느라 지친 수험생도 입고만 있으면 달리기한 듯 땀이 출출출! 단 10여 분이면 땀이 이렇게나 즉시 느껴지는 이 가뿐함! 다리 잘 붙는 분도 너무 시원하게 요즘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사우나로 땀좀쫙 빼고 싶은 분들 다리가 잘 부어서 힘든 분들 집에서 원없이 미라클 사우나 하세요 험균 99.9% 원초계선 방사 중금속 불검출 테스트 완료까지 28개국 수출 브랜드 일본에서도 화재만발 ISO 메인피츠 인증업체 1억원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단 씹혀버리면 땀이 이만큼이나 땀을 쫙 빼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제 사우나안 가도 땀을 쫙 옷을 입은 채로 간편하게 그대로 써 몸에 물을 묻히지 않고도 편리하게 물이 오염되지 않아 물을 새로 갈지 않아도 온가족이 반신욕 오케이! 건강을 위한 하루 10분의 힐링타임! 이라클 사우나 직접 써보시고 광고처럼 땀이 안 난다면 100% 환불 보장! 얼른 전화주세요!